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 아참! 알람설정까지 누르는거 잊지마세요! 뀨! 뀨! 뀨! 뀨! 뀨! 뀨! 공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니! 두둔! 두둔 탁! 탁봉이 아직 누르고있어 돌아올 방망이 멀지 응. 우리 타코 닦기 선보 어 송치 지뭐 어쩌라고 o nope. nope. 아니 공 어던질어던지어던질어던지어던질어 <웃음> 던질게 던지어던가 빙다리 핫바지라보지어이 새끼야. 왜어어엄마어테어디갔어어디갔어떤투어마지어떤 어떤지, 없어 <엄마한테>. 어디 <웃음> 아았어 알았어 던져줄게 던져줄게 아 던져줄게 아아 아,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던져줄게 던져줄게 자 아, 봐봐 잠시만 잠만아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아아돈져 준다고 왜리는데 어때 아졌어 아, 아 았어 내가 양펀치는 맞아봤어 멍, 댕펀치는 처음 맞았네 알았어 던져줄게 자, 봐봐 하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둘 엄마 없어 엄마 없어 엄마 없어 엄마한테 없어 엄마 없어, 엄마도 없어. 했어. 했다. 댄스가 말까? 댄스가 말까? 댄스가 말까? 댄스가 말까? 난 간다. 간다. 봤어? 뭐야? 부탁이에요. 슉. 옵터 옵터 옵터 없어 진짜 없어 없어! 어디였어 저트 다트 보 어디였어? 어 없어 이거 어디지어디지 찾고 있어 다트 없어! 엄마한테 없는데? 어디였어? 저기 저기 저기 이렇게 있다니까? 없어, 없어, 봐봐, 이거 봐. 뭐한테 없지? 어딨어? 진짜 소리 디서 소, 리나는거지 소, 어 없어,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엄마한테 없어 진짜로 어디, 어디 <웃음> 없어, 없어 없어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손 줬다 없다 없어 없어 없다고 없다고 너네 <웃음> 손만 주면 다 되는 일이야 이게 얘네들 맨날 뭐 갖고 싶으면 손 준다고 야가 빠져가지고 너네는 손이 화폐야? 어? 너네들은 돈이 손이야? 앞으로 공 가지고 싶으면 <웃음> 공 가지고 싶으면 엄마한테 돈 줘. 그럼 줄게. 공 그럼 돈 주면 공 줄게. <웃음> 어디 갔어 <왔어>, 우리 꽁지? <웃음> 깜짝이야 <웃음> 결국 난 어떻게 해도 죽는 거군요 하... 혼자 겁나 신났어 왜 저러는거야 <웃음> 아우 코 맞았어 <웃음> 야 이거 줄게 어? <웃음> 이거 줄게 일로와 아니 이거 줄테니까 일로 오라고 <웃음> 다하트 다하트 표정 왠 봉변이지? 나 <웃음> 봐봐 우리 집 곰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니두둔 절대 공이 야요 my precious, my precious. 이렇게 되면? 어떻게? 야공다 어디 갔어? 그걸 사주면 뭐해? 니네가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데, 니네가 맨날 이렇게 다 어디다 날리고 뭐 없애고 하니까 공 니네가 가지고 놀라고 그러면 공이 없. 엄마가 공을 사주면 뭐 하냐고 어?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? 왜? 공 어디 갔어 네 어? 우리 집에 왔니 왔니 왔니? 왔니? 왜 왔니? 왜 왔니? 왜, 왜꽃 왔니? 못 찾으러 왔 쟤 어? 이거 뭐야 이거? 이꿍 응. 공이 몇? 쇼핑하니? <웃음> 주황색에다가 주황색 가지고 놀지 타투막 와봐 쿠에크 색깔 가지고 놀지 오가 <웃음> 귀여워 앞에 있는 공 색깔 진이랑 맞는 거 너무 귀여워 <웃음> <웃음>